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메뉴를 먹어볼 거예요. 엄청 많죠. <웃음> 행복해요. 뿌링 소떡, 빨간 소떡, 뿌링 치즈볼, 뿌링 감자, 소떡 강정 치킨. 뿌링 소떡, 떡하고 소세지하고 뿌링클 그 시즈닝 위에 양념이 살짝 묻어있어요. 빨간 소떡입니다. 뿌링클 소스 당연히 챙겨왔고요. 뿌링 치즈볼, 뿌링 감자. 감자 위에 시즈닝이 다 있어요. 소떡 강정은 일단. 소세지 떡 있고요. 오... 청양고추 보이시나요? 약간 매콤할 것 같아요. 빨리 먹고 싶어요. 일단 빨리 먹고 싶어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소떡은 이제, 이용자님이 떡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 했어요. 어, 뭐야, 이거? 한 가지씩 먹어 볼게요. 음. 응. 음. 날개는 뼈를 잡고, 한 입에. 음! 이게 엄청 맵고, 막 약간 칼칼한 그런 강정이 있지 않은데, 그것도 아니네. 제가 이걸 다 먹고 싶지만 살짝 양이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이드는 두개두 개, 두 개, 두 개씩 두개 시켰거든요? 근데 자리가 좁아서 감자는 한개 밖에 못넣었어요 그리고 룸메가 시키기 전부터 자기 제발 좀 달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 먹을 건 말고 먹을 거야! 먹고 싶어! 이거하고 치즈볼 두고 싶은 만큼 줘가 <웃음> 세 개? 어 좋아. 다음에 치킨은? 어... 네가 잘생긴 만큼 줘봐. 아 그럼 다 줘야 되잖아. <웃음> <웃음> 비웃냐? <웃음> 빨간 소떡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제취야 <웃음> 너 음. 약간 달달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살짝 매콤한? 맵스터 양념이라고 해가지고 매콤해서 좋네. 역시 뿌링은 뿌링클 소스에요. 근데 이거 양념감장 진짜 괜찮다 아이디어 음 mm. 양념이 묻어있어가지고 바삭함을 유지하기가 힘든데, 바삭해, 바삭해. 음 레몬향도 아까 느껴졌는데? 아, 치킨의 바삭함과 양념에 쫀득함 그 다음에 떡에 쫄깃쫄깃함까지 오잘 어울린다 음. 프링 소떡에는 뭔가 가 달콤한 소스가 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음. 난 근데 이 맵스터 소스가 올라간 빨간 소떡. 어. 음. 아 근데 소떡 소떡 이번에 이거 어우 잘했다. 왜냐면 소떡이 다 품절인 거예요. 제가 한 일곱 군데 전화했는데 다 품절이어가지고. 택시 타고 배달 안 되는 지역에 가가지고, 택시 타고 가서 가져온 거라서, 이게 막 내일 모레 입고 된다, 막 이러고, 뭐, 빨간 소떡은 되는데, 뭐, 뿌링 소떡은 안 된다, 뭐, 하여튼, 안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음 강정에도 떡이 있고 소떡소떡도 있으니까 엄청 배부르네요. 치킨 두 마리 까지는 아닌데 한 마리 반 정도 드시는 분은 치킨에다가 소떡소떡 하나 시키면 은 진짜 배부르게 드실 것 같아요 소떡소떡이 진짜 커가지고 배도 부르고 근데 왜감자안주 있잖아! 감자를? 새거! 쇠거... 음. 왜안 먹었어 이거? 새거 내가 있다 잖아 너가 주는 거다 먹었잖아! 새거는 까지 응. 말고 이거 나까는걸 이거 너무 많아 이거 좀 먹어 네가 봤을 때 뭐가 제일 맛있었냐? 나는? 어, 안 매운 소떡 뿌링소떡? 맞아 맞아. 눈매는 매운 걸못 먹거든요. 그래서 눈매는 뿌링소떡이 맛고 저는 매운 걸잘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간 소떡이 제일 맛있어 이렇게 초토화 시켰습니다 여러분 <웃음> 최근에 BHC 메뉴 나온 것 중에 진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제 1번은 빨간 소스, 그 맵스터 소스 때문에 맛있었고 그 다음에 뿌링치즈볼 치즈볼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바삭함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근데 위에 시즈닝 때문에 바삭함이 좀 오래 지속된다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강정 소스도 너무 달고 느끼하지도 않고 약간의 칼칼한 매콤함이 있으면서도 막 완전 촉촉한 애간이에요 그래서 양념이 묻었어도 이게 치킨이 바삭함이 유지돼서 좋았어요 하... 너무 배부르게잘 먹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